외로운거는 당연한거예요 당연한거에는 자꾸 의구심을 품는 시간까지로 아까워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 글리스님작가지 정서입니다. 내 인생이 막 꼬여가요. 막 실타래가 얽힌것처럼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막흘러들어가는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. 사람은 어쨌든 고통을 최소화하고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갑니다. 자 외로움도 이 고통의 하나라고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내가 벗어나야겠다. 이걸 모면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외로움을 내가 탈피하고자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에 자꾸 발을 들이고 생각을 분산시키곤 해요. 자, 여러분들 시간도 자원이에요. 자정이 되면 누군가한테도 똑같이 주어지는 게 24시간인데 누군가는 이 자원을 활용을 잘합니다 누군가는 상대방한테 아주 나하고는 별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사람들한테 그 자원을 자꾸 나누어 주고 있어요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고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친구들의 모임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 도태되지 않을까 소외받지 않을까 자 외로움을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꾸역꾸역 어느가의 모임에 나가고 누군가를 계속 찾아다닙니다 아주 즐겁게 그 사람들과 열심히 시간을 보내고 아주 흡족하게 리프레시 하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마음속으로는 야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나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마음 한켠은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누군가 만나 가지고 쓴 웃음 지으면서 그 시간을 함께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이것 자체로는 나한테도 마이너스지만 그 상대방한테도 마이너스예요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할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한편으로는 굉장히 내가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서로 간의 시간 낭비일 뿐이죠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어떤 목표는 절대 누군가와 함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지분은 내가 우선은 100%가 돼야 돼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누군가한테 의지하고 그 기운을 받는 것과 맹목적으로 누군가한테 계속 기대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. 내가 계속 기대던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대상이 없어져 버리면 내 스스로 설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항상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. 상대방의 환경 때문에 내 환경까지 나빠지는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이걸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.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고 해서 내돈 버는 능력까지 없어져요. 퇴사를 해야 되고 퇴직을 해야 되고 서로 으쌰으쌰 하던 그 사이도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나만의 어떤 중심축이 없으면 같이 무너져요 누군가가 주위에 없어도 내 스스로 혼자 설수 있는 내성을 기르는 거는 내가 혼자 하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거에 내가 적응을 하느냐 이걸 활용하느냐 가용을 해 가지고 온전하게 내 것을 만드느냐 이 시간이 정말 몰입의 시간이에요 몰입을 하지 못하면 계속 격가지들이 나를 침범할 수 있는 시간을 계속 누군가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자 누군가한테 상황에 계속 끌려가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내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려면 외로움을 내가 컨트롤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정했던 시간 3개월 6개월 1년이면 그 시간은 철저하게 그냥 외롭게 사세요 목표가 흐릿해지면 그 흐릿해진 부분을 외로움을 가져다가 퍼즐을 맞추려고 해요 그 퍼즐을 맞춘다고 해서 그 목표가 또렷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남아있던 남은 부분 희미해지지 않았던 남은 목표 부분까지 똑같이 또 희미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 들락날락 하는 걸 잘해야 됩니다 자 외로운 시기는 임팩트 있게 내가 외롭게 철저하게 살고 그걸 내가 악착같이 이뤄냈다면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겁니다 마음속 한 구석을 따뜻하게 다 채워놓고 모든 걸 풍족하게 마음을 채워놓고 무언가 목표를 향해 나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. 내가 결핍돼 있고 무언가 공허감이 있고 이런 상태를 그대로 즐겨야 됩니다. 자 남을 자꾸 채우러 돌아다니려다가 나는 빈 껍데기로 남습니다. 알맹이를 나를 채워가야 돼요. 외로운 거는 당연한 거예요. 당연한 거에는 자꾸 의구심을 품는 시간까지로 아까워해야 됩니다.